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계산등 롯데마트에 있는 애슐리 킹즈에 왔는데요. 그럼 다양한 음식 소개해드려 볼게요. 입장한 후 바로 샐러드바를 둘러보았어요. 다양한 메뉴들이 한가지 있네요 이쪽은 중화촌 대살볶음과 불만 야기우동, 탕수육, 버섯유산술, 개딱지볶음밥 등에 다음은 로제 시즈 메뉴인데요, 콩치즈볼 간장, 짬뽕 파스타, 로제 헤어리 감자 매콤 네, 치즈 김밥, 로제 치즈 볶음밥, 로제 치즈, 볶음밥. 로제 치즈, 떡볶이. 로제 치즈 떡볶이. 와 이게 바로 로제 분수네요. 예쁜 노란색의 치즈 분수가 눈 돌아갑니다. 다음은 서시 쪽을 둘러보면서 담아봤습니다.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전 세계 음식을 다 모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마있는 음식이 정말 많았어요. 디저트 코너에도 과일, 젤리, 초콜릿, 조각 케이크 등등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백순대도 담아주고, 표고 탕수도 담아주고, 잡채도 담아주고, 불고기도 담아주고, 맛있게 먹어 볼게요 다음은 애슐리싱 메뉴 로제분스라니다 이거를 여기에 찍어서 가방. 한정판 마라맛 아이스크림도 맛봐야죠. 이게 마라맛 아이스크림인데 이게 한 장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리면은 마라맛 아이스크림. 와플도 한번 해볼게요 와플 얘를 반죽을 한컵다한컵더 눌러가지고 한컵딱한 컵이어야 돼 네, 덮어서 와플이 되는동안 토핑도 살펴봤어요. 와플 만들기 완성! 조금 덜 구워진 것 같죠? 다음은 토핑도 예쁘게 올려줍니다. 먼저 마라 아이스크림 맛이 궁금해 얼른 맛보았어요. 아 매워. 어, 매운 맛이 어, 마라. 마라가 들어가서 그런지 매콤, 달콤, 시원한 맛이 좋더라고요. 애슐리로제치즈시즈메뉴도 한번 맛봤습니다. 로제치즈맛은 역시 고소하고 치즈매니아들이 더 좋아할것 같네요. 와플도 냠냠 이렇게 마지막 디저트까지 맛있게 즐긴 애슐리 롯데마트 계양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